어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어여 보세요. 어. 어 철현아 나 지금 먹을 거다 왔어. 아 너무 고맙다 진짜. 코로나 걸려서 나가지 못해서 진짜 집에 먹을 게 너무 없네. 아니야 부평재산가면 와보고 싶었어. 너 우리 집 어딘지 모르지. 어 그럼 주소 찍어 보내줘. 내가 그럼 찾아갈게. 알겠어. 바로 보내줄게. 아. 야 근데 여기 나가는 길이 어디냐? 아너 거기 처음이지 너 옛날에 여자친구 집에 자다가 오줌 샀잖아 아그얘기또왜 그때 너 나한테 전화했잖아 어떻게 되냐고 어그지 그때 내가 전화했던 데로 나오면 돼 아니 거기로 나가는 길이 어디냐고 아 맞다 나옷 하나만 사다주라 갑자기? 아니 나 코로나 끝나고 이번에 소개팅 잡혔는데 집에 입은 옷이었는데 이번 소개팅을 진짜 잘하고 싶은어뭐 사면 되는데 그래서 봄에 입을 가디건이랑 깔끔한 티 하나만 사줘 아, 딴건 없고? 어 너무 맛있 쓰면 돼어다 아이씨 별고다 시키네 어다 어. 어, 샀어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야 쇼핑이 잘 됩니다 한턱 쏠게 내가 야 근데 너 게임업 없냐? 지금? 내가? 방 키보드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그 키보드 소리가 아니라 충전기 연결해 소리일 거야 아마 야 미역형 소리 뭐냐? 종소리야 종소리 가스 넘치 아... 저기 나가는 길이 어딘데? 주변에 뭐 있는데? 어 올리브영 올리브영 기준으로 쭉 오다보면 사복 파는 데 있을거야 어 양가 파는데? 아, 어, 그 단일 같은 거 파는데 어 거기서 어디로 가? 쭉 가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네일 아트샵 보일 거야. 한만. 어... 어 보인다. 차차 네일 아트. 어, 역시 얼마냐? 3만 원. 거기서 네일 아트 한 번만 바꿔가지면 될까? 갑자기? 아니 나 데이트 코스로 네일 아트샵 생각했는데 후기를 넣었다가 딱이붉을때가 뭐야. 아이 어, 새끼 참 미친 새낀가. 아, 진짜 죽겠다. 이번 소개팅은 진짜 잘하고 싶은데 한번 같이 가면 안 될까? 야, 아무리 그도 내가 받게. 맞게... 내일 아침 끝나면 바로 앞에 타로집도 있거든 연도 좀 봐주고, 만약에 나 잘되면 같이 살 집도 알아봐야 되는데. 집도 좀. 하... 아, 코파시마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좋지 냐아 아, 실은 관축했는데. 우 나중에 아기 나오면. 애기 옷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야 그래서 나가는 길이 어디냐고